열세번째는 관측소입니다. 이 관측소는 앞에 있는 노란색 포인터가 회색, 흰색, 주황색 위에 올려졌을 때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미션은 8번 유산소 운동 미션과 같습니다. 그래서 관측소는 로봇이 밀어서 회색에 올려놨을 때는 16점 흰색에 있을 때는 18점 주황색에 있을 때는 20점을 얻게 됩니다. 이 관측소는 8번에 있던 유산소 운동과 똑같이 흰색과 회색 사이에 올려졌을 때는 회색 점수 그리고 흰색과 주황색 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주황색 점수를 얻게 됩니다